경이로운 하늘의 신비는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조들이 경배하던 밤하늘의 밝게 빛나는 물체가 바로 오늘날의 행성입니다. The fact i s that for as long as there have been people we've l o o k 고대인은 우주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선돌과 신전, 피라미드 등을 세웠고 하늘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을 통해 처음 드러난 우주의 모습은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실제로 들여다본 우주에는 신은 없고 행성과 별, 광대한 가스층만이 존재했습니다. 1755년 독일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이 거대한 가스 성운을 연구해 최초의 현대적인 태양계 창조론을 담은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All of these beautiful clouds in interstellar space have turned out to be very important. It's where stars are born, it's where planets form. 칸트는 성운이 붕괴해 행성과 별로 응축된다는 학설을 담은 성운론을 발표했습니다. 250년이 흐른 현재까지 성운로는 태양계 기원 연구에 활용됩니다. 현재 태양계의 행성과 태양, 달의 생성 과정을 밝혀주는 새로운 관측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제프 에스터 교수와 같은 과학자들은 역사적인 미스터리였던 태양계 생성 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We now have answers to questions that people have asked themselves for as long as there have been people. and it changes the w a 미셸 탈러 박사는 나사 스피처 우주망원경 기구의 연구원입니다. 나사의 대형 망원경 프로그램에서 발사네 번째 최신 위성의 관측 내용은 우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What's happening now in astronomy is we're finally seeing the universe as it really is, not just as humans perceive it. 태양계의 기원은 먼나먼 다른 우주의 생성 과정을 통해 연구할수 있습니다. 칸트의 이론이 맞다면 우리가 볼수 없는 먼먼 성운의 가스층에서 새로운 태양계가 생성됐을 겁니다. Our s e n s u see, turns out not to be the whole story. There's so much more out there that the 물체선에 뿜는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어 먼지 때문에 확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일반 망원경과 달리 적외선 센서가 달린 스피처 망원경은 가스성운 내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들도 같은 원리를 활용합니다. This room is completely full of smoke. There is no way that you can see with your eyes or with a regular camera what's going on inside. So fire departments use infrared cameras to be able to see people inside a smoke-filled room and actually see the heat of a person's body. This is exactly how Spitzer works. Spitzer actually looks through these giant clouds of smoke and dust to see planets inside, just like these guys can find the people. visible light is completely blocked by things like smoke and dust but infrared light is a longer wavelength and actually it's just sort of a happy coincidence for us that nothing stops it in the chemistry of smoke and dust <laughs> 하지만 카메라로 연기 가득한 방을 보는 것과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는 건 차원이 틀립니다 2003년 탈러와 동료들은 지상에서 스피처의 첫 자료송신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태양계 창조론에 새로운 획을 긁을 만한 기회였습니다. No like so we um, 이 멋진 영상 속에 나타난 먼아먼 우주의 생성 과정은 태양계 기원 연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관측을 통해 태양계 생성 초기 단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운의 붕괴된 내부를 관찰한 최고의 자료죠. 결국 250년 전 칸트 학설의 신빙성이 입증된 셈입니다 태양계 성운 붕괴는 46억 년전 시작됐습니다. 일단 성운이 생성되면 우주 공간에서 천천히 회전하지만 물질이 응집되면 회전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의 각운동량 보존법칙이죠. 성운이 수축되면 같은 양의 에너지가 더 좁은 공간에 집중되고 운동량 보존법칙에 따라 회전 속도도 빨라집니다. 중력의 영향 아래 성운이 붕괴되고 회전이 빨라지면 그 중심에 빽빽한 덩어리가 생성됩니다. 바로 원시성입니다 마찰 때문에 열이 발생하며 중심 온도가 천만도까지 상승하면 핵융합이 발생합니다. 45억 년전 우리 별이 탄생한 시점이죠. 수소원자 융합으로 헬륨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광자가 방출됩니다. 이때 처음 빛을 내뿜은 태양은 이후 40억 년간 태양계를 비췄습니다. 이 거대한 핵용광로는 160만 킬로미터 멀리까지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멀리서 관찰하면 평온해 보이는 이 과정을 통해 태양 에너지가 초기 태양계 전역으로 서서히 방출됐습니다. There was all sorts of activity going on. Things were changing rapidly. v i o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태양계 탄생은 평온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주를 뒤흔들만한 격렬한 과정을 통해 태양이 탄생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별의 폭발이 탄생의 기원이었습니다그 전에 우주를 탄생시킨 태초의 엄청난 폭발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빅뱅입니다. 그 발생 원인은 모르지만 빅뱅을 통해 우주와 시간이 창조되고 모든 물질이 탄생했습니다. 스탠 우즐리 교수 같은 천체물리학자들이 고민 중인 문제는 88개 천연 화학원소중 빅뱅에서 생성된 것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When we look around we don't j u p l a n e t people and we're made out of carbon and oxygen and p l a n e t are made out of iron and silicon. 인류는 핵기술로 새로운 원소를 창조했습니다 별 내부에서도 같은 과정이 발생하죠 빅뱅으로 생성된 수소와 헬륨이 융합해 중원소를 탄생시킵니다 규모가 큰 별이라면 폭발로 생을 마감하면서 우주의 장관을 연출합니다 죽어가는 별은 핵반응을 거치며 그동안 생성한 원소를 융합해 중원소를 만들고 폭발하면서 이런 원소를 우주로 분출합니다. 별이 생성되는 가스층은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하지만 가스층이 열개 퍼지는 탓에 붕괴를 촉발하는 원인을 밝히긴 힘듭니다. 가스층의 초기 구성물질을 연구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역사 깊은 두 가지 물질이 연구 대상입니다. 바로 소행성과 해성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겐 우주에서 샘플을 가져오는 게 성결과제입니다. 초기 태양계의 유물인 해성에서그 기원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밀히 연구하려면 해성 샘플이 필요합니다. 1991년, n a 의 피터 추 박사는 해성의 파편을 수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It's almost like space forensics. It's like you see some television program or crime scene t h find a piece of paint chip or hair or some kind v e 와 동료들은 4억 8천만 킬로미터 우주를 여행하며 와일드 2 혜성의 먼지를 수거할 스타더스트 탐사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먼지 입자가 총알보다 6배나 빨리 움직이는 탓에 손상 없이 지구까지 운송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So w h a t I need a special material to be able to contain the high speed bullet I be able to capture it without breaking up. So I need to capture the bullet without breaking out the bullet. 추 박사는 해석 물질을 정제하고자 2000회 이상의 실험을 거쳤고 유리 소재인 이산화규소보다 100배가량 저밀도인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매끄러운 밀도 경사의 실리카 에어로겔 소재입니다. 해성 먼지를 잡을 유일한 물질입니다. 에어로겔 수거 장치를 장착한 탐사선은 발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2월 7일 델타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We have main engine start and liftoff of the Stardust spacecraft, returning a time capsule of the elements of the formation of our solar system. 5년 가까이 32억 킬로미터 우주를 여행한 탐사선이. 마침내 해성과 조우했습니다. 추박사와 동료들은 관제센터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We had done many many simulations, but still the questions: Will it run into a comet? Even if it doesn't run into a comet, did it collect dust at all? It'd be horrible when it comes back and no dust. 마침내 2004년. 귀중한 탐사선 캡슐이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해 무사히 착륙하자 바로 실험실로 운송됐습니다. 캡슐을 개봉한 순간 임무 성공이 확실해졌습니다. If i 초의 혜성 입자를 최초로 수거해 지구로 운송한 획기적인 업적이었습니다. 소량의 입자에 불과했지만 가히 정부의 보고라 불릴 만했습니다. Really 수십 년의 분석 기간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방식의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해성과 더불어 초기 태양계 물질인 운석을 연구하는 거죠. 게다가 운석은 스스로 지구에 떨어진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있 that connects u n d c o r e x i s t e o n n e c t s the history that b r o u s t i n i v e 스터 팀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운성 내부에서철 동위원소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예상�, 이는 예상 밖의 결과였습니다. 철 동위원소는 빠르게 부식되므로 출처가 가까운 곳일 겁니다. 거리가 멀다면 운석에 함유되기 전에 부식돼 다른 물질로 변했을 테니까요. 철은 초신성에서만 생성되므로 태양 형성 초기 초신성이 가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태양계는 초신성 곁에서 강렬한 에너지의 소용돌이 가운데 형성됐습니다 and they reshape e v 초신성 폭발의 충격파가 20억 년이내의 우주를 진동시켰습니다. 은하계의 대폭발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엄청난 폭발의 파괴력이 태양계 생성의 바탕이 됐습니다. 폭풍파는 빗자루로 먼지를 쓸듯 결합된 물질을 분산시켰습니다. 주변 초신성의 폭발이 거대한 먼지층의 붕괴를 촉발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The birth of other stars. 폭풍파가 우리 성운의 물질을 휩쓸었다면 압력이 가중돼 중력이 작용하면서 가스층이 붕괴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스층 내부에선 초기 태양이 소용돌이치며 행성이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행성 형성 과정을 연구 중입니다 행성 형성 과정은 과학계의 오랜 수수께끼였습니다 신생태양을 둘러싼 가스 입자의 원반 내부에서 행성이 생성됐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은 10개 분산돼 중력으로 뭉치기가 힘들죠. 그후 2003년 국제우주정거장의 비공식 실험 중 오랜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드러났습니다. 우주비행사돈 패티슨 은 휴식 시간을 활용해 무중력 상태에서 입자 움직임을 실험했습니다. 커피나 설탕, 소금 등 다양한 알갱이를 봉지에 넣고 서로 결합하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봉진의 물질을 마찰시키자 정전기가 발생하면서 입자들이 서로 뭉쳐 덩어리를 형성했습니다. 지구에서 정전기를 실험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강력한 중력이 작용하는 탓에 지상의 실험 결과는 우주와는 달라집니다. 배틱과 동료들은 우주정거장의 무중력 상태 실험이 초기 태양계의 무중력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원시 행성 원반 내 입자 사이에 정전기가 발생해 서로 결합했다는 뜻입니다. 잭 리사우어 같은 행성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부착 성장이라 부릅니다. We see signs of accretion in our daily lives. Raindrops condensed as 덩어리가 산맥 크기 정도로 뭉치면 강력한 중력을 발산합니다 정전기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라 전체 과정이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100만 년이 흐르면 덩어리가 미행성이나 행성 일부 단계로 커진 후 완벽한 행성 규모로 성장합니다. 이 행성은 중력에 끌려 태양을 공전합니다 신비의 인력이라 알려진 이 현상이 밝혀지자 아인슈타인과 후대 과학자들은 중력을 새롭게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Most people know that it's the sun's gravity that keeps planets moving in orbits around the sun. What we're going to do here is we're going to take a little bit deeper look at what the nature of gravity really is. Now Newton's first law of motion, law of inertia, says that an object moving in a straight line at a constant speed will keep doing so. So here on the overhead view we're looking down at a flat surface and if I take this ball which represents a planet, and I roll it across the surface, and sure enough, it moves in a straight line at a constant speed. Now, Einstein said there's actually more to it than that. Einstein said that if you took a mass, for example, the mass of the sun, represented here by this plunger, that that mass had the effect of distorting the shape of spacetime. Now, to us, it doesn't look distorted. If you look on the overhead shot, It still looks as flat as it did before, just like a chessboard, but in fact it is distorted. And so now when I take my planet and I move it through this distorted spacetime, it tries to follow a straight line, but there's no straight line available for it to follow. And so instead what it winds up doing is it winds up moving around the central object on an orbit. It's that effect of that curved spacetime that we usually call gravity. 중력은 전방향으로 균등한 힘을 발산하므로 중심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력이 세지면 전체 형태를 구체로 변형시킵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도 이처럼 완벽한 구체를 형성합니다. 직경이 480km를 넘으면 다른 형태를 갖추긴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원반 터전에서 생성된 행성은 모두 둥근 형태지만 각기 독특한 세계로 완성됩니다. 바위 투성이 화성에서 가스로 가득 찬 목성까지 다양하죠. 이런 특성은 기본 물리 법칙에 따라 좌우됩니다. 각 물질이 고유한 온도에서 응축된다는 법칙입니다. It has to do with given, given what is a g i 신생별 주변의 물질은 고온의 가스 형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후 온도가 내려가면 지구에서 눈송이가 뭉치듯 물질이 구름 형태로 응축됩니다. 태양계 내부에서 태양과 가까울수록 초고온 상태라 가스나 얼음 상태로 응축되기 힘듭니다. 이런 온도에선 물질이 즉시 증발되지만 금속 입자는 응축될 수 있습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은 금속 성질이 강합니다. 천체물리학자 스티브 데시는 행성 생성론의 권위자로 연구를 통해 수성의 가혹한 환경을 설명했습니다. It has no atmosphere. It has no oceans. It's just rock. And the part that faces the sun tends to get hot enough. 지구보다 태양의 세배나 가까운 수성은 맹렬한 열기로 끓어오르는 행성입니다. 태양과 거리가 멀어 기온이 540도 정도로 내려가면 암석 입자의 응축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암석 성질이 강한 금성과 지구, 화성이 이 구역에서 형성된 행성입니다. 수성보다 4800만 km 떨어져 태양을 공전하는 금성은 환경이 쾌적할 거라 여겨집니다. Venus is probably the closest thing we have in the, the s o 금성에서 418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지구가 있습니다. The Earth has been n i c Right 지구에 선, 오존층이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며 자장이 형성돼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을 편향시킵니다. 태양계에서 거대한 달을 가진 행성도 지구뿐입니다. 게리 로프 그렌 같은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30년 전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채집한 월석 샘플을 연구 중입니다. 로프 그렌이 근무하는 저장시설에선 당시 채집한 월석 380kg의 대부분을 보존 중입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월석을 연구해 달과 태양계의 기원을 밝히고자 노력했습니다. 월석은 지질학자에겐 귀중한 자료입니다.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은 명령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월석 샘플을 반드시 채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Neil Armstrong uh, personally made sure that we got a bunch of rocks by basically 곧 월석 샘플을 분석한 연구실에서 놀라운 정보가 흘러나왔죠. 달의 역사가 생각보다 짧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성운론에 따라 태양계가 창조됐다면 달 생성 당시 물질이 다량 남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고된 연구 끝에 과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은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악설이 등장했습니다. 지구가 행성 간 충돌 과정을 겪으며 생성됐다는 격렬하고 파괴적인 이론이었습니다. 1969년,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을 밟았습니다.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채집한 월석을 분석한 후에야 달의 생성 과정이 밝혀졌습니다. 월석 샘플 분석 결과 한때 지구에 있던 물질이 달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이는 전혀 예상밖의 결과였습니다. 지구의 물질이 달에서 발견된 사실 자체가 미스터리였습니다. 결국 대담한 신학설이 등장했습니다. 초기 태양계에 8개가 아닌 20개 정도의 행성 크기 물체가 태양을 공전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태양의 태양의 시작을 생각하는 것은 You can think of it as a sort of a pinball game where t h e r 45억 3천만 년 전, 신생 지구는 화성 크기의 물체인 테이아와 정면 충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If we had that collision today, it would probably be the end of mankind. it w many, many 이는 지구가 뒤집힐 만한 충격으로 엄청난 충돌여파로 수십억 톤의 암석이 지구 중력을 벗어나 우주로 배출됐을 겁니다. 이런 물질이 지구의 중력에 끌려 궤도를 선회하다 몇백만 년의세월간 뭉쳐 오늘날의 달이 생성된 겁니다. 이는 태양계 초기 수없이 많은 물체가 혼잡한 궤도를 선회하며 충돌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격렬한 충돌 가운데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이 탄생한 겁니다.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와 데이모스도 화성의 중력에 이끌린 소행성이 뭉쳐 형성된 것이라 추측됩니다. 크기가 작은 두 위성 중큰 편인 포보스도 달 크기의 1 1에 불과합니다. 화성은 지구 크기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독특한 행성으로 손꼽히죠. Mars is a spectacular planet, a geologist's wonderland. For example, it has the solar system's largest canyon, Valles Marineris, which has side tributaries which would dwarf the Grand Canyon on Earth. It's about the length of the United States. It has the solar system's largest volcano, Olympus Mons, which would dwarf Everest. 화성은 내부 태양계 끝자락에 네 번째 바위 행성으로 소행성대 내부궤도를 선회합니다. 이런 행성이 현재 크기에서 성장이 멈춘 건 물질 공급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태양계 초기엔 암석과 금속이 희귀해서 전체 물질량의 0.6%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내 행성에선 가스 화합물을 축적할 수 없습니다. 초고온 상태라 가스 응축이 힘들기 때문이죠. 모든 가스 화합물은 훨씬 외곽에서 응축되며 이 지점인 외행성에 도달하기 전에 소행성대를 거쳐야 합니다. 공상과학 소설에선 이 지역을 통과하기 힘든 밀집 지대라 묘사했습니다. We now know that there are at least tens of thousands of asteroids in the asteroid belt that are a mile or larger in size. Nevertheless, it would be very unlikely if you were piloting your spaceship through the asteroid belt to run into one of these. In fact, we have to aim very carefully to get space probes to v i 1 million 소행성대를 통과하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경계인 동결선을 거쳐야 합니다. 태양에서 4억 4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 경계를 통과해야 전혀 다른 형태의 행성 구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there was a frost line somewhere in the asteroid belt beyond which it was cold enough for water to condense and this was a gradual transition but a very important one. 동결선 너머에 자리 잡은 외행성 지대는 냉성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차가운 지역에 형축되는 물질의 영향 때문이죠. 영하 73도 이하의 극저온에서는. 수소가 물, 메탄, 암모니아 등과 결합해 응축됩니다 태양계 초기엔 이런 물질이 넘치도록 존재했습니다 외행성의 질량이 지구의 10배에 달하면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됩니다 이런 핵심 질량에 도달하면 중력이 급증하며 무수한 먼지를 흡수합니다 눈덩이 효과처럼 행성이 커질수록 더 많은 가스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빠르게 초대형 행성으로 성장해 질량의 90%가 가스로 구성되면 거대 가스 행성이라 불립니다. 그중 목성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거대 행성인 목성의 질량은 지구의 300배 이상이며 부피는 1000배가 넘습니다. 폴 레비스는 거대한 목성의 규모가 인류에게 득이라고 설명합니다. 목성의 강력한 중력이 작용해 냉성으로 향하는 해성의 궤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j 토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으로 이 정도 크기에 머문 게 우리에겐 다행이죠. According to our simulations, if you have two planets the size of Jupiter in one solar system, they will eventually knock out all the we o so we t right 토성의 규모가 커져 목성과 함께 중력을 발휘한다면 작은 행성을 빨아들여 파괴했을 겁니다. 다행히 도성은 파멸의 길을 피해 태양계에서 핵심이 치를 차지할 정도로만 성장했습니다. 한다의 토성의 고리는 무수한 파편의 집합입니다. 이 파편은 토성과 위성 간의 중력 충돌로 커지거나 붕괴되는 현상을 반복하죠. 토성보다 두배 가까이 태양에서 떨어진 천왕성은 해왕성과 함께 가스 함량이 적은 얼음 행성입니다. In a sense, they got t h e feast too late. 천왕성이 청록색의 평온 형태를 보이는 건 대기권 상층의 메탄층 덕분입니다. 이보다 외곽에 자리 잡았다면 가스 행성이 아닌 거대 얼음 행성이라 불렸겠죠. 천왕성의 평균 기온은 영하 210도 가량입니다. 명왕성이 외소 행성으로 강등된 이래 푸른 해왕성이 태양계 최외곽 행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행성들이 태양계 끝자락에 위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Really, 태양계에서 440억 미 m 떨어진 카이퍼대에는 7만여 개로 추산되는 얼음 물체가 존재합니다. 이보다 태양에서 천배쯤 떨어진 곳에 정체불명의 오르트 성운이 존재합니다. 무수히 많은 해성의 집합체죠. 이곳 해성은 대부분 행성과 같은 생성 단계를 거쳐 태양 근처에서 탄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신생목성과 토성의 중력 때문에 머나먼 궤도를 선회하며 태양계 끝자락을 맴돌고 있습니다. 오르트 성운의 최외곽은 마지막 남은 변경으로 평가되며 태양에서 일광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 너머에도 수많은 항성과 주변 행성이 존재합니다. 마침내 1992년 모두가 고대하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양계 넘어 모나먼 항성을 공전하는 외계 행성을 최초로 탐지한 것입니다. 이런 행성의 속성은 태양계 기원의 표준 모델에서 벗어납니다. 이는 먼나먼 우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태양계 행성의 생성 과정에 대한 정론과도 배치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탓에 행성 크기로 성장할 구성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의 위치가 미스터리인 셈입니다. 성운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미스터리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카이퍼대의 위치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수수께끼입니다. 달 분화구가 비슷한 시기에 생성된 것도 큰 미스터리입니다. 이런 난제들로 인해 태양계 기원학설의 신빙성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달에도 숨겨진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대기나 기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달표면의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몇 천년 주기의 충돌로 분화구가 형성됐다는 학설이 등장했습니다. 이후 아폴로호에서 월석 샘플을 수집해왔습니다. 하지만 함께 채집된 고대 충돌의 전해에선 전혀 다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달 지질학자들은 방사성 측정법으로 월석 샘플의 연대를 밝혀냈습니다. 이로써 비교적 단기간의 집중적인 충돌로 인해 대부분의 분화구가 형성됐다는 놀라운 사실이 입증됐죠. 데이비드 크링 박사는 달의 후기 대폭격기라 불리는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This evidence from the moon is actually telling us something about the entire origin and architecture of the solar system and how it evolved. 수만 개의 대형 운석이 후기 대폭격기에 달과 충돌했을 겁니다. 지구도 큰 타격을 받았겠죠. 현재 지구에는 애리조나처럼 2만 년에서 5만 년 사이에 생성된 분화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전의 분화구는 사라졌지만 35억 년 전에는 뚜렷한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40, change, uh, 이렇게 많은 물체가 어디서 날아왔을까요? 달과 충돌했던 물체의 화학 성분이 소행성대 암석과 일치하는 사실로 볼때그 출처가 소행성대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행성의 궤도가 안정돼 수천 개의 소행성대 물질이 한꺼번에 행성으로 진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달의 대폭격은 오랜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홀 레비슨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연구팀과 태양계 기원의 신모델을 만들었습니다. It's like a light going off. You sit in your office and you say, I've solved this problem. This problem p e o p l e been working on for decades, and I'm the only one in human history. that u n d e r s t a n d 레비슨의이론은 행성이 다양한 궤도를 선회하며 탄생했다고 가정합니다. 과거에는 태양계가 예측 가능한 안정된 상태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달리합니다. This flies in the face of conventional wisdom. Astronomers probably always thought the planets formed where we find them today. These new numerical simulations, which show that they migrated a substantial amount and even had close encounters that caused them to switch their order, is startling and new. 레이비슨의 모의 실험에 따르면 목성과 토성은 가장 가까운 궤도에서 서로 끌어당기지만 이 인력은 곧 사라집니다. 목성이 태양을 두번 공전할 때와 토성의 일회 공전이 맞물릴 때만 극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2대 1 공진 현상은 39억 년전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두 행성의 인력은 사라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레비스는 그네를 예로 들며 계속 밀수록 크게 흔들린다고 설명하죠. 목성과 토성도 중력 작용으로 궤도가 연장돼 현재의 궤도 패턴을 형성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주변 행성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넵 n 은 Neptune can't stand that at all and they just go totally bonkers. The orbits cross one another, t h 이 이론에 따르면 천왕성과 해왕성은 자리를 바꿔가며 소용돌이치는 소행성을 궤도 밖으로 이탈시킵니다. 재앙의 전주곡인 셈이죠. 우주로 분출된 소행성은 태양 쪽으로 끌려 날아갑니다. 그중 수천 개가 내행성과 지구의 달에 충돌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혼돈의 연속이지만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목성과 토성의 궤도가 멀어진 현재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태양계 탄생의 핵심 과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You could have the wrong type of star. You could have too many giant planets. There are 태양계가 지금처럼 진화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사라지고 재와 가스, 먼지만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50억 년후 연료가 바닥난 태양은 우주로 확장돼 내 행성을 집어삼킬 겁니다. 살아남은 유령 행성은 죽은 태양주위를 공존하겠지만 모든 생명체 역시 사라질 겁니다. 따라서 인류가 살수 있는 현실에 감사해야겠죠.